안녕하십니까 구리티비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자, 이녀법으로 아, 왔네 아니 아, 이게 뭐죠? 네? 이게 뭡니까? 아, 기대되는데요 누가 이래, 이렇게 될것 같네요 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잘 내려갔는데요 그렇죠 뒤집기 뒤집기 뒤집기 와 아슬아슬합니다 와 이거 잘해야되는데요 이거 정타하면 큰일나죠 와 이게 뭔 내려옵니까 어 안돼 헐 이게 뭐죠 큰일는데요 와, 어... 와, <목소리> 내놔, 내놔. 안돼, 안돼, 안돼, 오케이. 뭡니까? 와, 이거 빼려고 세상에. 와, 이거 흔들어야 될것 같은데요? <웃음> 아, 이게 뭡니까, 도대체? 아, 니가 아삭아삭 걸려가지고... 오... 헐... 헐... 아... 이게 뭔가요?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다시! 음. 아.. 어이없어서 웃음밖에 안나오네 어어 안돼 안돼 안돼 안 아.. 어이없어서 웃음밖에 안나오네 아 이러면 안되는데? 아.. 안되는데? 아.. 잠시만 돈을 바꿔올게요 자 일단은.. 자, 갑시다 돈바고 맞고. 와 어이가 없네 그렇지 않나? 나올 뻔한 상황인데 아. 자 갑시다 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 도대체 이게 뭔지 얘 들어가면 안됩니아 이건 꼭 뽑아야 됩니다 이건 꼭 뽑겠습니다 무슨 한이 있더라도 제가 이거 꼭 뽑아야 되겠습니다 아, 시크릿다이거못 뽑게 생겼는데 오 그렇지 제발 제발 그러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제발 제발 아 오. 오. <웃음> 어, 어. 와, 이거 뽑습니까 자 갑니다 자 여기 스타트 과연 뽑을 것인지 아잘 찍고 있, 있습니까 아잘 찍어주세요 음. 오오오오5 어, 5 어, 어, 어. 어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제발 제발 제발 제발, 제발 하죠 아아아아저아아아아장난하냐고요아다 아 왔는데요 와다 왔는데 장난하냐고요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얼탱이가 없어 얼탱이가 없 아 장난한 것도 아니고 와~ 그걸 더... 와~ 왔는데. 다 왔는데 와~ 와~ 다 왔는데 와~ 이게 뭔가요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이죠? 오 그렇죠. 또 들어갔어요. 됐어요 그렇죠. 그렇죠. 아~ 다음만 다급합니다 아.. 벌써부터 다른거 해요..라는 말이 들립니다 자 이번엔 갑피다 아, 제발 아아아아아아 안되나요? 아, 안 되나요? 아. 아, 어딜 잡아야 하지? 이럴 때는? 일단, 어딜 잡아야 하나? 깝깝하네 오, 그렇지. 아. 아. 아, 또, 또, 또, 이렇게 되나요? 와, 같이 고다 왔는데. 와,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? 오 그렇지, 좋았어 잘 들어갔어 그래, 이거야! 와... 와, 그래, 들어 주고만 마네 응. 아... 환한 알겠네 그렇지, 뭘 어쩌라는 건지 아, 제발, 갑시다 진짜, 아 제발 오딱 좀 하자 그렇지 이거야 그렇지 이거야 그렇지 오,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이번엔 나옵니다 그렇지 이번엔 나옵니다 지금 나옵니다 와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에이 모르겠다 아 아장난하냐고요 <웃음> 미치겠다 아 일단 도담부터 바꿉시다 아, 어, 한번더바꿔고 갑시다 아 오늘 5만원 준비했는데요 아... 자 카메라 감독님 지금 효감이어떠습니까수고은아갖다맞죠 똑같죠? 터질까봤죠? <웃음> 아 미치겠죠? 그렇게 하느라고 포워드 이미지. 일단은 떼고 밀어. 밀어 밀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밀어 그렇지 오,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. Nice. 아, 자 한번 봅시다.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. 아 뽑아냈습니다. 뽑아냈습니다. <웃음> 아, 이 자, 구독과 아마 좋아요. <웃음> 아닙니다. 동상보신도 것도 쾌감 지렸죠? 아, 야, 아, 면만 영상은 여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땡큐